신차 출고 후 다른 곳에서 미션을 교환을 한 차례 진행했던 차인데요. 교환 후 여러 불편한 증상으로 인해 다시한번 미션을 교환하는 을 케이스입니다.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드레인되는 오일의 색이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sp4 규격 충적품 중에 녹색이나 파란색도 있긴 하지만 빨간색이 일반적이긴 하죠. 1만키로의 신차에 교체한지 몇주도 되지 않았는데 드레인 플러그에서 관찰되는 색가루가다섯 보입니다. 쇳조각 등은 관찰되지 않아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같이 해결합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 6입니다. K7 프리미어의 미션을 규격인 SP4를 충족하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어러 집합니다. 시동을 걸고 P R N D 변속을 진행합니다. 적절한 유온이 되었을 때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붉은색이 제법 돌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드레인을 진행하고요. 드레인 플러그를 다시 한번 체결해줍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마찬가지로 PRND 변속을 진행합니다. 적정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3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맑은 붉은색 오일이 관찰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 드레인을 이어갑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 와셔와 레벨링 플러그 실링의 모습입니다. 신품 와셔로 교체한 드레인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줍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K7 프리미어에 남아있을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과주입해주고요.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작업이 가능한 온도에 도달하도록 펜을 이용해 오일을 식혀줍니다. 이젠 30도가 넘어가는 날씨다보니 시간이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시동을 켜 다시 한번 P R N D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클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오일을 배출시켜줍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빨리 신품 실링으로 교체한 플러그를 체결해줍니다. 레벨링 작업은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K7 프리미어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3차 그리고 레벨링과 신유의 모습입니다.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이 현재 K7 프리미어에 남아있는 오일로 보시면 됩니다. 와셔 및실링 모드 교체하였고요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변속 상태 및 진단기를 이용한 데이터를 확인 후 다시 한번 차량을 올려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